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내 이름 부를 때 이렇게 나한테만 답장해 용건을 물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널 생각하고 있다는 게 보이게 말이야 What's going on 무슨 일이야 내 이름 부른 채 일이 사라지지 않는데 진짜 어떤 일이 생긴 걸 절대 알 테고 걱정만 되게 하는 날 미워하게 돼 기다리는 뒤에 너도 가니 AM 3 o'clock 마고 살아 연락조차 닿지 않는데 진짜 내겐 뭐 하는지 알도리가 없어 근데 평소 연락 없던 너에게서 연락이 와 내일은 뒤에 붙은 점점이 많은 생각 들게 하는 건 너도 아니 그래 흔한 사랑 노래 같아 정말 미안해 우린 얘긴 정말 다를 줄 알았어 나의 고개가 산 가사처럼 보여 멜참사로내려라 서툴러오 b a y 이해해 주겠니마 프레스 미리미리 미안해 미안해 그말좀 그만하래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내게 잘못이 있다면 이 질문에 대답했죠 정말 바보 같지만 내게 다시간모를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나한테만 답장해 용건을 물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널 생각하고 딴게 보이게 말야 What's going on? 무슨 일이야? 내네 이름 부른 채 일이 사라지질 않는데 진짜 어떤 일이 생긴 걸 절대 아닐 테 걱정만 되게 하는 널 미워하게 돼. 사람은 하루 만에 변하지 않아 너가 떠날 때 내게 해줬던 말 아직 기억에 사랑 이런 말 하나 지직 깨달아도 빼치고 싶지 않아 한님도 멈추지 않는 디 d a 와 미련도 평생 가져갈 것 같은 추억이라 다시금 무슨 일이나고 물어 혹시 6번을 물어봐도 돌아온 가짜나 다 가짜나보여 전부다 너가 왜 그리 그리운지 <웃음> 무슨 일이야 나의 러버 손으로 가라도넌 럭셔리 널 좋아 나의 무슨 일이야. 무슨 일이야. 내 이름 부를 때 이렇게 너한테만 답장해. 용건을 물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널 생각하고 있단 게 보이긴 말이야. What's going on? 무슨 일이야. 내 이름 부른 채 일이 사라지질 않는데 진짜 어떤 일이 생긴 건 절대 아닐 테고. 걱정만 되게 하는 너가 좋어져서